안녕하세요 후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 곱창 그리고 원소주 클래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소주 클래식은 한정판으로 나온건데 어렵게 구했어요 그래서 28도짜리로 새로 나온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잔이거든요. 이 잔에다가 따라 마셔야만 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해서 잔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오늘 곱창 대창은 연암 곱창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번엔 테이크아웃을 해왔어요.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맛있어 보이게 잘 구워졌고 대창은 지난번에 사 놓은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워주면 되고요. 그 기름에다가 이제 채소를 샥 볶아줬어요. 또 여기 간을 기본으로 서비스를 주잖아요. 그래서 간과 천엽도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곱창 전골도 같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먹다가 전골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때도 또 기대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러면 원소주 먼저 짠! 이거 맛이 저기랑 진짜 비슷하다. 서울 문배주랑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요? 자 그럼 일단은 간 먼저. ك 안 나. 안 아 근데 지금 전골을 사왔잖아요 전골이 너무 먹고싶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빨리 전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! 빨리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실 여기가 전골 맛집이거든요. 저도 처음에 이제 전골 맛집으로 알게 된 건데. 그러면 두부 먹었잖아요 두부가 맛있거든요?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 거뭐 알려드릴까요? 이거 지금 소짜리인데 두 명이서 먹으면 한 번에 다 먹기 힘들거든요? 그러면 일단은 마음껏 먹어 그다음에 한번 다시 끓여놓으면서 두부를 하나를 넣어놔요 그리고서는 다음날 아침 이때 이제 여기 절여진 두부 먹잖아요? 진짜 끝장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밥도둑 아 술이 술술 들어가네 짠 아참 이게 밀키트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밀키트랑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먹는 거랑 맛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밀키트에는 대창도 들어가고 여기는 대창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먹거나 이렇게 포장에다가 먹는 게 맛이 좀더 깔끔해요 저도 캠핑 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밀키트 사서 가긴 하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니 원수주 얘는 또뭐 클래식이라고 해서 28도짜리가 나왔는데 잔이 비싼 건 알겠어 근데 아까 제가 문배주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 문배주가한 500ml 들어있는 게한 3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성비나 뭐 맛이나 뭐 이런 게좀 경쟁력이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어무튼짠 취했나 보다 <웃음> 아 제가 술버릇이 뭐냐면 저희가 원래 평소에 사실 막잘빵 안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되게 잘 터져 별일 없어도 그냥 잘 웃더라고요 야술버릇치고는 되게 괜찮은 술버릇이다 왜냐면 술자리만 가면 계속 이러고 <웃음> 있으니까 손해는 안 봤는데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곱창전골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